내 한약 되면 못살쪘잖아 뭐 아니 치지마 <웃음> 이번 여름은 정말 지루하고 덥고 축축한 여름이었죠 그래도 가을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석도 가까이 옵니다 오늘은 여름 내 힘들었던 내몸 건강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지연 아나운서와 함께 가을 건강 그리고 추석 선물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저는 진짜 잠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늘 그냥 기운이 뻗쳐요. 근데, 어, 낮에 약간 이렇게 쉬는 날 이렇게 누워있다가 숨을 음, 내가 잠이 들어. 왜 <웃음> 진짜 나는 이제 그래. 이제? 응. 아 그러니까 뭐 드시냐고요. 그쵸, 어, 그. <웃음> <웃음> <뮹> <아> 제가요 <다> 어오 선생님 오 오늘은 오 정말 대놓고 응 새로운 명절 선물! 핫템 음 어어 어 어.. 추템이야 어, 어, 이거는? 아니 그니까 명절 선물하기 너무 고급스럽고 너무 괜찮고 음 나도 처음 본음 그래서 오, 이거 너무 괜찮은데 하고 만난 거예요 이거는 진짜 예. 어.... 이게 지금 CJ 제품이거든요. CJ 음. 이름부터가 일단 구증구포. 음, 음. 구중궁궐은 장녹수가 있었던 거. <웃음> <웃음> 구중궁궐 처막끝에아 그 노래 잘하네. 아 내가 진짜 아, 아홉, 아홉 번, 번. 쪄서 어, 아홉 번, 번 말린, 말린 거. 거. 어. 이게 근데 흑삼, 흑삼이잖아요. 대보가, 대보가. 십전대보탕 있죠? 어, 어 맞아 맞아. 십전대보탕인데 응. 흑삼 대보면 얼마나 고퀄이에요? 어. 네. 그 흑삼이 들어간 대보탁 어. 대보를 내가, 제가 찾아봤어요. 어. 크게 보양해주는. 아, 그게 대보야? 네. 어. 그래서 흑삼 날... 대보. 음. 가장 우리가 좋아하는 성분. 어. 뭐죠, 선생님? 인삼하면? 사포닌. 사포닌. 음. 그 약간 거품 보글보글나고이 그런 그싹해래한그 음, 음, 그 음. 사포닌 때문에 인삼을 이제 음. 섭취를 하는 거고, 사포닌 때문에 이제 면역력을 이제 키우는 건데, 편단. 근데, 고게 고게 이제 그 의학적으로 이제 그 성분을 얘기할 때 이제 사포닌이 진세노사이드라는 거래요. 음, 음. 근데 이제 백삼을 먹었을 때와 홍삼을 먹었을 때와 흑삼을 먹었을 때 어쨌거나 다르게 같은 양을 먹어도 많이 흡수가 되어야 될거 아니에요. 흡수를 음, 음. 위해서 아홉 번 찌고 아홉 번 말리는 거. 한국인의 25%가 홍삼을 흡수하지 못한다고 식약처가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CJ 흑삼은 9중 9포로 제조하여 흡수율을 개선하였는데 흡수율 120%와 흡수시간 1시간을 단축하여 SCI급 논문으로 증명하였고 또한 특허도 받게 되었습니다. 1번은 흡수율을 높이는 기술 두 번째는 여기 들어간 성분 그러니까 특허를 가지고 모든 기술을 더해서 만든 제품이 이제 맛이 있네 맛있지. 찌가지 음. 응. 음. 요거는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드려봤어. 사실은. 어 활동량을 보면 내가 알아. 활력이 생기셨어요? 활력. 아. 어. 그래서 자꾸 바깥으로 거실로 나와서 왔다 갔다하시고 뭐 이거나 화분에 물 줄까 이거 빨래 걸까. 그러니까. 막 어. 근데 어, 우리의 추석 선물로 음. 사실 뭘 준비할까가 굉장히 고민이잖아. 맞아요. 어. 솔직히 우리 진짜 강하세요. 주현 씨가 네. 이거 이걸, 이걸 이걸 선택하자 그랬잖아요. 그 음. 이게. 음. 이것저것 고민을 해봤다가 음. 그래도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그리고 이 지난한 여름을 보낸 이후에 음. 우선은 드셔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음. 드셔보시면 은아 이거 왜 찐이라고 그랬는지 왜이구중구포를 우리 이지현 아나운서 열심히 막 그냥 음. 주장을 하는지 음.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음. 어디서 사는지 궁금하시죠? 9월 2일 밤 9시에 공부하나요? 구독자, 공부합니다. 브라 <웃음> 좀더 뭐좀 좋아요? 좀더 좋은 게 아니라 좀더 싸게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거 아시죠? 제가? 9월 2일 네 우리 음. 오감독이 네 우리 오감독이 또 저렴하게 받아왔지요 아, 네. 저렴해도 너무 저렴하게 받아왔습니다 추석에 여러분들 횡재하신 겁니다 그간 고마웠던 분들께 품위도 지키면서 가격이 적당한 선물 아니야 가격이 적당한 게 아니야 그냥 싸 엄청 싸요 지금 보고 계신 이 제품이 구중국포 흑삼진 스틱인데요. 두 박스 구성의 소비자가 179,700원인데 50% 할인받아왔습니다. 야매지부 구독자분들께만요. 이 제품은 지금까지 이지연 아나운서와 야매지부가 지금껏 칭찬 엄청 했던 구중국포 흑삼 대보를 두 박스 구매하시면 동일한 가격 89,700원에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더보기란에 들어가보시면 깜짝 놀란 선물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9월 2일 금요일 9시에는 CJ 구중구포 흑삼 대보와 흑삼진 스틱을 야매주브 라이브에서 직접 공동 구매할 예정입니다. 9월 2일 금요일 밤 9시입니다. 그날 바쁘셔서 라이브 방송에 참여 못하시는 분들은 지금 더보기란에 들어가셔서 직접 구매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동일한 조건, 동일한 가격입니다. 짝 해가지고 진짜 맛있어요. 일단 안 맛있는 것도 있었어? 있어요 나 아니, 뻥치지 마 <웃음> <웃음>